아니, 전는 드디어 들어가다 와도 디어 드디어 요디각드디 저렇게 녹화디하 드디어 드디어 드드리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어 드디어 Our f r i e 고 d s divided sich wild o u 뭐좀 네, 먹겠습니다. 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데 가 놀라게 되콜티를 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먹에먹방먹먹먹먹먹에먹먹먹먹 사셔도 니다 오늘 못거든요좀 편차가고요. 아, 네, 마셔보세요. 자, 자세적으로요 그 다음에 저는 중간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있고 근데 우리가 하는 회차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쪽으로 우리 회차를 그냥 기준으로 생각 중받거같아요 그중에서 우가 다섯 번째 시작을 가끔 리도 그래서 환자로얘기하고이기하는거이쪽에서 얘기했을 때 최근에도 얘기있는데이트게얘기했더 I'm gonna go a h e a and do this. g r a c i 오늘도 아이콘을 다봤 이제는 이제는 는이이제는 Thank <laughs> you. 해자기주계자다개발비 복지포인트 이렇게 나눠져있긴 한데 게임을 많이 살수 있어요 아시간 촬영을 켰는데 미션 성공하자! 성공연을 많이 했어요. 상품권 가 역시 제미기죠아 어. <웃음> 생각나는 게 없어. 아, 그러면 은 제가 오늘 중에 성품권 구매해서 전달 보내드리도록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까지 포차랩센터의 천영주 주인이었습니다.